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돈만 생각하는 남자 돈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남자 돈돈돈TV의 천주영입니다. 오늘은 부자되고 싶다면 너 자신의 미래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의 미래는 오늘이 있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내일을 믿기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기초인 과거가 있기에 가능함은 이미 전편에 상세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언자의 말을 짚어보는 것일까요? 혹시 뭐 점을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제외한 불가학력적인 만남을 제외한 타인. 그 타인과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자신의 미래인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서 자신의 타인인 상대는 바로 자신이 도전하고 자신이 응전하여야만 하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돈돈돈TV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안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세상도 사람과 같이 매우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 앞서서 세상의 주인공을 한번 먼저 알아보죠. 그러면 세상을 알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공인 인간이 부자되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돈 넣는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원초적이고 매우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돈이 보입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도 세 가지의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 경제적인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돈돈돈TV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들으면 그제서야 100% 공감하는 이야기, 매우 쉬한, 쉬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도 네 가지만 합니다. 먹고 자고 하고 싸기만 합니다. 십조 여러분 그럼 타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의 세상도 주인공이 분명히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세 가지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아니라 엄청난 타인들의 수많은 세가지가 합쳐진, 합쳐진 것들의 집합체이니만큼 이것을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가지가 합쳐져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은 일정한 맥락과 패턴과 때로는 법칙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대입하고 기간을 설정하면 그것을 시대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주인공인 모든 인간은 행복과 성공과 부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돈을 보통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지구가 동그랗듯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흔히들 돈을 엄지와 검지를 말아붙여서 동그랗게 표현을 하듯이 저는 이 지구가 동그란 것이 어쩌면 동그랗게 돈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쉽고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식적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느니 공전을 하느니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지구를 간단하게 돈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재미있게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돈이 더 쉽게 보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움직이고 활동력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의 매개체가 바로 돈이죠. 자 그럼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미래인 타인 다시 말하면 세상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간단하게는 돈으로 돌아가지만 실제로는 이 돈과 함께 수만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으로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멀찍이서 관조적으로 한번 보면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3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기 위해선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타인들의 과거의 집합체이며 특징들의 패턴이며 정리되고 기록되고 반복된 총 정리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쌓고 연구하고 이용하고 통찰력을 갖고자 노력하는 행위가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갖고서 거대한 타인들의 집단인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흐름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라는 도구가 있어도 흐름을 못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식이라는 도구를 갖고서 흐름을 보고자 하는 의지에 꾸준한 습관을 갖고서 오랜 시간을 관조적으로 볼 때만이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세상 흐름을 보기 위해서 굳이 지식이나 공부를 통해서 내가 쌓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대신, 대신해주는 것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거나 곁에 두거나 전달을 받으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과는 비교는 안됩니다. 암튼 이렇게 발견한 흐름에다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붙이면 점점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을 포함한 타인들의 행동과 행태들의 구름같은 운집체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시간적인 영속성을 대입시켜 보면 한 장씩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돌려보면 영화 화면이 보이듯이 바로 시대가 보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돈 넘는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구상의 수십억 타인들의 삶과 국민들 각자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각자의 세 가지 인자를 파악하거나 본다거나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돈돈돈TV 천주영은 이것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미래인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흐름과 시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3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다시 말해 장기판에 초단길이 장기를 두는데 6급인 제3자가 곁에서 보면 장기를 두는 주인공들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묘수를 가르쳐주기도 하죠. 이것을 훈수 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못 보는데 훈수 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장기판에 훈수를 두는 것처럼 관조적이고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넘치기까지 합니다. <웃음> <웃음> 무슨 전문가니 금융기관이니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이니 각종 제도니 하면서 훈수를 두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돈돈돈TV는 이 모든 것을 제외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와 연결된 세 가지 인자와 연관성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결국 그들은 가난을 대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돈돈TV는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신의 흐름, 미래인 흐름을 알고서 자신에게 맞는 미래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흐름만을 보시고 그 흐름에다 자신의 과거에 맞는 자신의 세 가지 인자와 맞는 방향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은 하되 혼수는 참고로 하고 방향이라는 것은 각자의 세 가지 인자에 맞춰서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장보러 간다고 자신도 걸음을 짚어서 장보러 가시는 실수는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교우,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 육적 경제적인 유전인자에 합당하게 세상을 대응하셔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 육적 경제적인 인자와 사이클과 합당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하거나 집중하거나 심지어 쌓기까지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때로는 무리해서 일찍 죽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런,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14,000가정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선택한 가정은 고작 764가정이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분들은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기,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미래도 시대방향의 흐름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저는 돈돈돈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자되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세상의 많은 분들은 자신을 모르고서 세상을 선택하거나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할 뿐이며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타인들의 정보와 자료들 지나치게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돈 넘는 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부자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과 자신의 과거에는 이미 세상을 능이 극복하고 이기고 부자되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들이 잠재, 잠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족함을 하시면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국가가 개개인 여러분의 편인 것 같습니까? 국가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모인 집단이며 여러분들 전부를 보호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여러분의 부자되고자 함과 여러분의 행복과는 실질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고 나서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은 여러분의 탓이지 결코 국가의 탓은 아닙니다.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최소 공배수를 제공하며 최대 공약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많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라는 도구를 갖고서 번영이라는 국가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라는 주체의 타인들이 각자의 부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세상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네 가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적용이 될수 있도록 제도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는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의 편이며 바로 여러분의 편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자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들 각자가 동의를 하였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각종 금융기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편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또 어떨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 각자의 몫일 뿐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공과 부자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타인을 안다. 세상을 안다. 세상의 흐름을 안다. 시대의 흐름을 안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혼자서 거대한 타인 집단을 극복하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흐름은 볼수 있습니다. 장기판에 혼수를 두는 것처럼 관저적으로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거시적으로 크고 길게 그리고 꾸준히 보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시대 흐름이라는 놈이 떡하니 보일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세상은 컴퓨터의 보편화로 정보혁명의 시대라고 세상을 일컬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가 주관점이 되어 전달의 속도가 부의 미래를 좌우하는 속도혁명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속도혁명으로 인하여 물류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시대로까지 와 있습니다. 돈 넣는 t v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도 간단하게 보십시오.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모두 시청자 여러분의 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미래인 세상 곧 타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안 보이지만 보이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 흐름인 것입니다. 돈 넣는 t v 시청자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돈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타인들은 자신의 미래는 항상 일정한 흐름의 방향을 갖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미래도 자신과 자신의 과거와 연관성을 갖고서 흐름을 갖고서 일정한 패턴과 방향을 갖고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모든 타인도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네 가지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의 패턴은 항상 똑같이 그들,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미래도 네 가지만 하면서 성공하길 원하고, 부자 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선 시대 흐름에다 여러분 자신도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의 거대한 움직임인 시대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면 보입니다. 자신을 아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타인들이 살아온 과거들의 집약체의 지식인 것입니다.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바로 시대 흐름을 알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 흐름을 알고 타인들이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시대 흐름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오늘 돈돈돈TV는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곧 시대 흐름의 방향을 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자신의 미래는 곧 세상이고 곧 타인이며 타인들의 행동 집합체가 흐름이며 여기에는 시간을 대입, 대입하면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 흐름의 일정한 패턴이 바로 시대 흐름의 방향이라는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시대 흐름의 방향을 안다는 것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합니다. 시대 흐름의 방향을 안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먼저 가셔서 자리 잡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부자되고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대 흐름의 방향까지 다 아신다면 확신 갖고서 먼저 가 계신다면 끝까지 의심치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시대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드릴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열심과 최선과 노력과 의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부자, 부자는 부자 시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어의이외 시대 흐름의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다소 전면적인 이야기이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집값은 내릴까요 오를까요? 상식적으로 내릴 것입니다. 이유는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듯이 집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대출을 일부 안고 서 집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면 받을 월급 일정액으로 지출해야 하는 은행이자 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시장가격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이상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면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상식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이 돈을 은행들이 서로 많이들 유치하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경쟁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한 세상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간단한 예인 것 같지만 이 흐름을 제대로 안다면 이를 이용한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시적인 눈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돈돈돈TV는 이러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앞서 세상의 돈은 크게 세 가지로 지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은행 예적금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기적으로 주류를 옮겨가면서 움직입니다. 금리의 시대가 오고 주식의 시대가 오고 부동산의 시대가 오는 등등의 패턴으로 상호 유기적이고 복합적이며 보완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부자되게 하고 성화하게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의 주류를 제대로 알고서 적절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약 90%의 사람들은 이런 세가지 움직임에 대한 시대 흐름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가난하거나 불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세 가지 사이클이 언제나 세상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 주류가 되는 시대에는 자신의 자산의 편입 비중이 부동산에 커 부동 부동산이 커 있어야만 하고 주식시장이 주류가 되는 시기에는 자신의 자산의 편입 비중이 주식에 커야 하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신의 자산의 편입 비중이 은행 예적금 자산이 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왜 이런 시기를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없었을까요? 게다가 시대 흐름을 명확히 보았는데 투자처도 확실한데 그 시기가 자신의 아버지께서 사업을 실패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결론은 맞출 수가 없어도 실패를 하며 설령 알았다 손치더라도 아버, 자신의 아버지의 실패 시기와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의 차이가 난다면 이 투자는 반드시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적 사이클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몰랐고 여러분의 자신을 몰랐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자신의 탓입니다. 세상엔 단 한가지도 남의 탓은 없습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탓하시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제대로 알고 후대에까지 전달하여서 부자로 성공하고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부자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돈돈돈TV를 구독하시고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 부자가 되기 위한 요소들을 갖고서 강론적으로 안내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한 자신의 영적 요소가 뭔지 자신의 육적인 요소가 뭔지 자신의 경제적인 요소가 뭔지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돈돈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돈돈돈TV가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을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낭비를 하고 있으신지 무엇에 속고 있으신지 어떤 잘못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남자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 하는 말이 전부 돈인 남자 돈돈돈TV에 천주영이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돈돈돈TV 시청자분들에게 다음 회차 방송은 제가 매월 최소한 20만원 이상씩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최소 100년을 드리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대부분이 속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매우 사실적이고 임상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시청자분들의 낭비를 줄여드리고 부자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돈돈돈TV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